현재알려는 아, 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네. 결과는 네. 현재알려는네가지가 있는데 네. 결과, 업무, 속 경험이 있는데요 현재 네. 결과는 네. 어, 이렇게 현재에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네 어, 칸네 그리고 네네. 고카 물러서. 아, 이런 네. 단어들이 나오면 그러면 현재 완료의 결과라는 거죠? 아. 그리고? 네. 아잇노는. 네. 끝난 거예요. 네. 아잇노가 됐죠. 네네. 네. 끝났다. 그다음 yes. 아, yes. Allah, only. o 영.. Only. y Only. 아.. n l y Only. y Only. 네네 l y Only. Only. Only. o 네네, 네. Four of 네. t i n g s 아, Four of s i n c e 아... 네. 경험하고 경험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경험한 거죠. 네. Ever. 네. Never. 네. Before. 네. 나타는 말이거나네 해본것들 아 해본것들 네네 아아 무슨... ever ever e v <웃음> r 아. 꿀찌에서 두달만에 1등한 비법은 대개 자녀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